오늘은 야금템으로 제가 그 제목을 올리기는 했지만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좋고 좀 이것저것 잡담도 하고 Q&A 겸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제가 이번에 모은 거좀 소개도 해드리고 할 예정이에요. 네. 자 일단 제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 아세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브라운 재킷입니다. 이 브랜드 쇼룸이 안국 동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 방문을 했다가 쇼룸이 거기에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한번 입어봤더니 그래서 바로 그날 보자마자 산 제품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많이 물어들 보시더라고요 이 재킷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핏이 마음에 들었어요 재킷은 일단 핏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부분의 오버사이즈 핏제품 제품들을 입으면 거의 대부분 좀 너무 크거나 길게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크롭한 기장으로 나왔으면서도 너무 딱 붙는 핏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이옷 자체가 제가 입었을 때 체형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키 작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재킷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건 소재 이 소재 자체가 실제로 봤을 때도 조금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예요 올이 80% 입니다 나일론 18% 라이크라 2% 거든요 디테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단추가 있잖아요 이 단추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단추도 살짝 갈색빛이 도는 블랙 컬러랑 이렇게 섞여 있 색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세르 라고 아주 작게 적혀 있는데 요런게 디테일이 또마음에들더라고요 겨울 재킷 중에 올 소재로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요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도 질문 댓글이 올라온 티셔츠도 있습니다 2-3년 된 티셔츠 거든요 근데 거의 새것 같죠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도 하고 이 티셔츠 자체가 색감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는 관리하기가 비교적 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브라운 컬러랑 너무 조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뭐 가을이나 겨울철에 티셔츠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기 이 보트넥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목 부분이 좀 짧은 편인데 또 이쪽 어깨도 좁아서 항상 보트넥을 선호하거든요. 그런 체형적으로 보완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제품은 케이트의 크림 진이에요. 이 케이트 진을 보고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아, 금액대가 금액대가 아, 약간 망설하시더라고요. 고민 고민하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당근에 올라와 있길래 어, 바로 연락을 했어요. 짜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따끈따끈하게 제가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르켓에서 나온 실크 파자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실크 소재 관련해서 좀 이렇게 원단 테스트도 해볼 겸 이것저것 좀볼겸 필요한 어, 상황이 생겨가지고 실크 100% 파자마를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실크 파자마는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코스랑 아르켓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브랜드를 살펴보다가 이 아르켓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실크 파자마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냥 블라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음, 그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바지도 있어요 세트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됐으니까 긴 파자마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재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르케 제품인데 확실히 그런 SPA 브랜드의 장점을 살려서 아주 합리적으로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되게 무늬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자주에서 나온 하프집업입니다하프 집업. 이건 제가 찐으로 요즘에 엄청 많이 입고 다녔어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편하면서도 예쁜 아이템입니다 폴리에스터랑 아크릴 소재가 혼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어, 너무 합성 소재라서 뭐 입기 불편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따뜻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 그냥 캐시미어 니트 같은 것도 입고 올 니트도 입고 그러는데 이 제품은 그런 니트들이랑 견주였을 때도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웃음> 또 자습 제품 중에 괜찮은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음, 갖고 나와봤어요 이게 제가 오늘 입은 이 니트랑도 잘 어울리고 컬렉션이 어쨌든 통일성 있게 디자인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걸치기가 좋겠더라고요 이런 핏입니다 이 앞부분은 이렇게 좀 뭔가 가갖아 입은 그런 재킷 느낌도 나고 그런데 또 뒷부분으로 가면 살짝 곡선적인 디테일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예쁘다 생각했던 게이 단추 디테일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달려있는 이 하트, 하트 디테일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귀엽죠?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짜라라 여러분 이 제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서 사기는 했지만 <웃음> 진짜 이거는 제가 한 벌써 이거 구매한 지 거의 3년 차거든요? 근데 매번 입고 나올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늘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막스마라 코트는 저는 어떤 식으로 입었냐면 은 막 매일 데일리로 솔직히 입지는 못했고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웃음> 저에게 소중한 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 입지는 않았고 좀더 이렇게, 어, 격식 차리고 싶을 때는 좀 특별한 날, 그런 날 위주로 꺼내 입은 아이템입니다. 네. 제가 3년쯤, 2, 3년 전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때 한창 소재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다닐 때라서 이런 소재가 어떤가 저런 소재가 어떤가 실제로 구매도 해보고 입어보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진짜 좋은 소재의 코트는 어떤 느낌이지? 라는 생각에 코트는 또 막스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실제로 제가 입어본 아이템입니다 코트류는 가격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더 리얼로 착용감이 남달라요. <웃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자신의 예산에 따라서, 물론, 그, 어떤 거를 구매할지는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도 이게 막스마라의 마누엘라 코트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상위 소재가 사용된 코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캐시미어 100%로 된막스마라 코트가 또 있어요 어,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었고 그게 이제 소재 때문이기도 하고 더 얇은 느낌이고 하지만 아주 따뜻하죠? 캐시미어 소재니까 이거는 카멜 소재예요 낙타 털이거든요 리얼 그냥 낙타 털 그리고 이거는 염색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낙타 털 그대로의 색상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걸로 골랐고요 왜 그러냐면 염색하는 과정에서 또 털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머리 염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없이 일부러 이제 소재 이런 거 궁금해서 산 거니까 는 그걸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염색 없는 요 카멜 컬러로 그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 3년 됐는데 아직 멀쩡하죠 사이즈는 34 사이즈입니다. 좀더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 갔더니 거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매장들이 엄청 많았는데 뭐 명품 매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빈이어 이런 기념품 매장들까지 많았는데 그 옆에 아울렛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공항 아울렛이. 그래서 저기 뭐지? 그거 들어봤더니 막스마라 이 코트가 엄청 할인된 가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아울렛에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한 제품 찾으실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